하긴 난이도 좀어 난이도 쉬운 걸로 하자 저도 잘한다 <웃음> 와 잘한다 진짜 어, 너무 잘 잘했을 때 <웃음> 완벽했을 때 그런 진동이 울려 <웃음> 별몇 개? <웃음> 별세 개. 예! <웃음> 우와. 별세 개. 1 제대로 들고 하셔야 점수가 높아져요 엄마 준비 준비 똑같이 따라야 돼 그럼 키 쑥쑥 자라겠다 너 <봄 predictive> <Damon> <웃음> <Constitutionğa> 어, 내가 만이 제대로 해볼게. 예뻐. 예뻐. 예고 뒤로 가세요. 저 뒤로 달리세요. 아, 뒤로 달리세요. 뒤로 다... 어. 네, 아이왜 네. <웃음> 아, 자꾸 앞으로 오세요? 다리도 엄청 빨라. 엄청 빨라. 손손 내밀고 눈 감으세요. 손 내밀고 눈 감으세요. 손 내밀고 눈 감으세요. 손 내밀세요. 눈떠 보세요. 예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기분 풀렸어? 응 기분 풀렸어? 응 눈물이 쏙 들어갔어?